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 이야기로 아파트에 살까 단독주택을 지을까인데 이는 최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문제로 저에게 상담원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아파트값과 아파트, 아파트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또 그런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며 이러한 현상은 서울 등 수도권만이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여러 사람들이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의 건축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오른 아파트값이나 또는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부담스러워 차라리 이런 기회에 내 집을 지어보려거나 오른 아파트값으로 이번 기회에 평소 생각하던 건물주가 되어보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평생 소원인 내집 짓기로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는 사람의 사례를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거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디벨로퍼나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평생소원, 내 집을 지어보는 것에 두관한 것인데 저에게 얼마 전 상담을 온 분들은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부부로 이분들은 그 아파트에 거의 2 0년은 살고 있었는데 최근 아파트값도 많이 올라 이번 기회에 평생 생각하던 내 집을 지어보면 어떨까 해서 저에게 상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아무리 아파트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강남에 살고는 있었지만 언젠가는 마당이 있는 집에 살거나 건물주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값이 오른 것도 그렇고 특히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서울 근교 신도시에 내 집을 지어 아파트를 떠나고 싶어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파트에 살까 내 집을 짓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내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도 가장 주저하는 것이 있었는데 과연 아파트를 떠나 내 집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가장 망설여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본 적도 없고 오랫동안 아파트 생활에 젖어온 데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적인 장래성으로 아파트는 값이 오를 가능성도 많고 특히 황금성도 높은데 과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거치 못할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사실 이런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담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꼭내 집을 지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산다는 것이 꼭 편하고 돈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이야 각자의 사정 그러니까 자녀교육 출퇴근 등 라이프사이클과 또 각자가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이분들은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동안에는 여러 상황으로 아파트에서 살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남은 여생이라도 자신들이 평소 생각하던 그런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지어서 살기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사정, 자녀교육이나 출퇴근 그리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 문제로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려들며 그래서 아파트값은 오르고 전세값마저 덩달아 오르는데 그러면서도 통계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는데 그것은 누구나가 땅을 밟고 살고 싶은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과연 아파트만 모든 것이 다 좋고 다른 종류의 집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나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고 아파트가 아닌 요즘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도 꼭 아파트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전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도 아파트화 되었기 때문으로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에 익숙해지다 보니 요즘에 건축하는 이러한 주택의 평면 구조도 거의 아파트화 되었으며 특히 판교, 미사, 위례 등 신도시에 짓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단지들은 아파트 단지 같은 커뮤니티 시설은 없지만 그래도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마을 분위기가 아파트보다는 더 인간적이며 이웃관의 정도 좋습니다 특히 판교 단독주택마을은 12개로 나뉘어져 특색이 있고 도둑 등 보안도 전혀 염려할 바가 아니며 야간의 가로등은 오히려 아파트 단지보다도 훨씬 밝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특히 학교 등 교육시설도 좋고 층간소음 염려도 없으며 마당도 있어서 자녀교육으로는 아파트에 비할 바가 아니고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또 서재, 오디오룸 등 다양한 방과 마당, 옥상 정원을 갖춘 다양한 생활은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각광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단독주택도 살기에 좋고 돈도 벌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은 아파트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 집이고 특히 이러한 주택은 매월 임대 수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주택만이 아니라 단독주택도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순수하게 한 가정만 사는 집도 있지만 최근 신도시에 건축되는 단독주택은 두가구 내지 다섯 가구까지 사는 그러니까 다가구형 주택 의 건축도 가능해서 이러한 주택은 자신이 아파트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면서 나머지 주택을 임대를 주어 월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들을 설명하자 상담을 온 부부도 대단히 만족해 했는데 이는 곧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며 월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리 강남에 있다지만 무슨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값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높은 재산세며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럽고 무엇보다도 답답한 아파트 생활과 복잡한 교통, 오염된 공기 등은 코로나 시대나 노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다섯 번째로 어디에 내 집을 짓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점에서 이분들은 처음에는 전원주택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연 환경도 좋고 조용하며 한가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렇지만 정적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생각하니 엄두에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최근 서울 근교에 개발되고 있는 판교나 광교, 미사 등 신도시가 훨씬 좋지 않겠느냐며 신도시를 전문으로 하는 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데다가 교통, 생활환경 등 모든 점에서 서울보다 못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고 잘 정비된 전체적인 도시 환경이나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그리고 한가하고 여유로움은 복잡한 강남보다 훨씬 살기에 좋아 장래성도 좋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도시는 서울과 전원주택을 보완한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판교나 유래, 미사는 강남 못지않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이분들은 이런 곳중 적당한 대지를 물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분들은 이런 곳에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 즉 절차와 방법, 특히 비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했는데, 건축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PM방식, 즉 대지 물색과 기획을 포함한 설계, 시공, 하자관리 등 건축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제도를 선호하였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지어보고 싶었던 집에 관한 요구사항과 특히 월소득도 나오면서 관리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건물이기를 바랐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규모가 큰 상가주택보다는 두세 가구가 살수 있는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좋을 것 같았고 전체 비용은 물색하려는 대지와 건축비 등을 합해서 약 20억원 안팎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분이 선호하는 대로 두가구 주택을 짓는 경우 한 가구를 전세나 월세를 준다면 이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도 건축이 가능하고 매월 월소득도 기대할 수가 있으며 자신은 넓은 2층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을 만들 수가 있어 여태껏 살던 강남아파트 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에 관한 사례는 예전에 제가 만들어둔 영상을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놓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분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값으로 이러한 주택을 충분히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많은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 또 매월 임대소득까지 올려 더 한가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다는데 아주 만족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아파트에 살까 또는 단독주택을 지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저와 상담한 어느 건축주의 사례를 첫 번째로 평생소원 내 집을 지어보는 것두 번째로 아파트에 살까 내 집을 짓는 것이 좋을까 세 번째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또네 번째로는 단독주택도 살기에 좋고 돈도 벌 수가 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어디에 내 집을 짓는 것이 좋을까와 함께 비용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생각은 제 각각인 것이죠. 특히 살아가는 집과 위치도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 그리고 처에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져 한마디로 어디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강조한 것은 평생 한 번쯤은 내 집을 지어보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이들과 출퇴근, 생활 등을 위해서 살다 보니 어쩌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지만 이제는 내 특성이 맞는 집과 특히 자신들이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며 살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지어 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살기에 좋고 편하다지만 평생 겨우 방 3개짜리 답답하고 좁은 아파트에 살며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잠깐 살다가는 이 인생살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아니어도 자신의 특성과 개성이 맞는 그러한 집을 지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정말이지 산다는 것은 생각에 따라 고달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과 삶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생활을 자신의 특성과 취향에 맞는 집을 지어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보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된 영상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례 등을 아래 더 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이러한 영상도 꼭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판교를 비롯한 광교, 위례, 미사,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의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 전문가로서 특히 이러한 곳의 단독주택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거주 경험자로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또 신도시 경험자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